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의 엄청난 재개발 때문에 이익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손해를 보신 분들과 이와 같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재개발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현재 민간 재개발이 아니라 대구 서구 평리동은 공공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다 보니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재개발 보상금이나 재개발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남구 쪽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전화를 하셨고 제가 아는 지식만큼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다양하게 전화가 오셨지만 계약서 도장을 찍고난 이후에는 딱히 소송을 해도 크게 승수할 수 있는 입장들이 부족했으며 그리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대부분은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얘기를 해드렸는 것 같은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일반적인 내용과 차원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공에 대한 재개발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지식한도 내에서는 올려드렸지만은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사정들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발생되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게 하신 분은 TV에도 출연을 했었고 병뚜껑 예술가라는 애칭이 달릴 만큼 병뚜껑으로 집안 내부를 인테리어 하신 분입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 본 결과 감정평가액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좌압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다른 또 기사 내용에서는 감정평가 내용이 400에서 600만원 너무, 너무 터무니 없이 나온다는 얘기에 나름대로 의견 요청서까지 작성을 해서 신문에 제출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민간 재개발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뭐 1.5배에서 2배 정도 시세 차액에 약간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은 보통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대비보다는 대부분 2배 정도 실거래가가 6,700이면 평당 7,800에서 1,500까지도 지급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재개발과 틀리게 보상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줘도 이의를 할수 없고 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판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다 보니 이 신청을 많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민간과 공공재개발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며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게 된다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 큰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구 땅값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고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상가를 구입하다 보니 실제 주택상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음에 우평리동에 간내수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보상금을 적게 받아서는 다른 곳의 주택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800에서 1000만원, 1200만원까지 거래되다 보니 400, 600, 700, 800 정도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않고 간내수공업이 많은 경이 사동 같은 경우는 그냥 거주하는 게더 낫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어떤 재개발의 수용성과 평당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때문에 모든 가격들이 대부분 많이 상승하였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거래가액이 대부분 없고 평균적으로 21년도 가격만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때 400에서 300. 하지만 대부분 거래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재개발 보상금의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공공이다 보니 빨리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주민들의 대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찾아가신 분들이 또 구청에 얘기를 해보면 구청에서는 내용을 대부분 잘 모른다고 떠넘기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구 뿐이 아니라 북구에서도 재개발 때문에 문의가 오는 분들이 계시고 북구의 같은 경우는 2m, 3m 실제 거래 금액이 평당 800에서 9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수독된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하시지만 재개발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 부분은 재개발 보상금이 아니면 쉽게 일반인들이 구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는 어차피 아파트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대부분 뭐 나름대로 고심 중이고 계약금이 5%, 10% 나가는 것도 현재 중지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가격이 한번 오르고 나면 일반적으로 거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재개발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그 재개발의 보상금도 공공으로 진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틀리게 많이 받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의 공공재개발과 현재 대구의 공공재개발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구 땅값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작년만 비교해도 상업지역의 땅이 평당 400만원대에 그쳤고 일반적으로 8m, 6m 기준으로 해도 보시다시피 300, 600, 700이라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비교해보면 서구나 남구나 아니면 북구를 다 비교해봐도 서구만큼 아직까지 실거래가로 저렴하게 거래된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이다 보니, 물론 종상향도 있고, 나름대로 빨리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도 있지만, 은 대부분 시세에 준해서 조금 가격은 더 책정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현재 아파트 가격대를 5억대로 잡았다면, 실제에게 보상금을 600만원, 아니,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되고 마이너스 P를 기록해서 뭐 마이너스 P가 5천, 5천에서 7, 8천까지 떨어졌다고 봤을 때 실제 현재 아파트 재개발로 보상을 받아서는 터무니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어느정도 제대로 준다면 그 보상금을 들고 적어도 마이너스 P가 되는 그런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조차도 실제 구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60평이나 70평 정도의 간의 수목업을할수 있는 주택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승구, 남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같은 경우도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지만 국구의 작년에 거래되었는 재개발 보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현재 보시다시피 600에서 800 다양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금액이 조금 많이 받았는 곳은 더 많이 받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보상금을 받은 곳에 비해서 실제 서구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리고 공공이란 이름 하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하고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타협이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리고 중구 쪽에서 전화도 제가 좀 많이 받았지만 중구에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일찍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500, 600 정도 보상을 받았지만 뒤늦게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1000에서 1200, 3 0 0까지 다양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속해서 지가 상승은 올라가고 있고 실거래가는 없는 편이지만은 평균적인 보상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적당한 금액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상이 적다면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중구와 북구하고 틀리게 서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대부분 주택들이 지하나 1층에 상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구와 남구 중구하고는 재개발 보상금이 조금은 좀 틀려야 된다. 하지만 서구가 워낙 예전부터 가격이 저렴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구와 남구처럼 상업지역의 땅들은 당연히 보상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당연히 상업지역이다 보니 금폐율과 금평,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천평의 땅이 있더라도 아파트 청소를 높게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 마진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고 물론 서구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종상향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공적인 이익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상가는 책정은 적게 되고 아파트 종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은 재개발 진행 속도 자체를 빨리 할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동네 주민들은 적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파트 가격도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락하고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액이 적고 아파트 매매 가격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다면 공공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동네분들의 얘기입니다. 현재는 비상위까지 소집해서 동네분들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될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아서 재개발이 취소가 될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거의 거래되는 것이 없고, 21년도에 거래되는 금액으로서는 어, 재개발 보상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래 금액으로는 아주 저조한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재개발 보상금을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2월 달에 2022년도에 거래가 한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속집이죠. 이런 속집을 구입을 하신 분은 재개발 어떤 보상을 보고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지 구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1년도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대에 6m나 8m, 200만원, 3 0 0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호가 정도는 지금 보면은 원룸 같은 경우도 평당 1200에서 1300, 주택 같은 경우도 평당 8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매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거래는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근데 대부분 여기 주민들이 사실 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분들의 가격들을 보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지만은 거의 뭐 2층 주택이든 3층 주택이든 보면 경단 8,900에서 1,300까지, 1,500까지도 사실 뭐 매물로 올려져 있는 것들을 저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하우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거래가 치고도 보면은 작년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거래됐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재개발 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은 이 금액을 바꾸는 동네분들이 다른 데에 주택이나 상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들입니다. 물론 서구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듣고 뭐 문의를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재개발 보상금은 나갔는데 진행이 안되거나 계약금 5% 10%가 지급이 되었는데도 진행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보상금을 다 받았는 분들은 진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어느 정도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은 어뭐 계약금을 받았는 분들 5% 10%를 받았는 분들은 물론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이 지불되고 그걸 포기한다면은 뭐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포기를 안 한다면 그 재개발 보상금으로 인해서 세워라 내월라또한번 뭐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곳은 명확하게 재개발의 뭐 변호사분이나 재개발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분들 대구에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은 다른 지역분들 보다는 대구가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쉽게 바로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지역의 변호사는 아는 지인이 아니라면 쉽게 쉽게 만나서 대화하기도 힘들고 막상 경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그 선임했는 그에 기대만큼 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이상이 대책을 해서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본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